표성을 어. 보니까 별로 안 매운 표정인데 응 어. 뭐, 어.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안녕하세요 공대생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 저희 집에 왜 왔어요? 네아 매운 거 이제는 잘 드셔서 어. 누님은 너무 잘 드신다고 말하니까 매운 거 도전해보자 아. 고 어, 드신... 누님이랑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하고 나, 나한테 지금 매운 거 도전? 네 <웃음> 어이 너무 누... 제가 시, 시가 막로분데 아니, 아니, 저, 저는 처음에는 매운 거못 먹었는데, 지금은 햇불닭도 먹고, 아무것도 아어 네. 아, 햇불닭 먹었어요? 예. 네. 어땠는데? 뭐, 아무것도 안니었어요 원칩, 아! 원칩도 먹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 매웠어요. 안 매워요. 안 매, 안 매웠어? 네. 오, 안 느껴요, 이게. 사 나도 뭐, 햇불닭은 그냥 뭐, 그냥 뭐, 조금 매운 라면, 신라면 정도 느낌이었고, 아. 그냥 뭐, 원칩? 아이 원칩? 그것보다 아무것도 아니지. 아, 아 네. 진짜요? 일단, 일단 일단 지금 나한테 난 송주 불냉면에 네. 그 미친 만두에 미친 네. 만두 맞나? 미친 만두가 어. 그거에 그다음 엄청 매운 해킹 매운 짬뽕도 먹고 이러는데 진짜 괜찮겠어? 네. 아 진짜? 저는 저는 아, 지금은 나 지금은 너무. 잘 드시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잘 네. 드시고 계세요? 네, 네. 아, 본인도 잘 드시고 계신다? <웃음> 네. 그럼 어떡해? 이거 고스트 페퍼라면 먹어봤어요? 아니, 이건 안 먹어봤는데, 이거... 이제 원칩 먹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아, 같아요. 아, 이거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어허. 아무것도 어허. 아닌 것 같아요. 불만 먹었어요? 아니, 이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진짜? 네. 아무것도 야, 아닌 것같아이거 그, 그, 그 강렬하게 이야기하는데, 어. 진짜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 그래서... 오늘도 집에 와가지고 막, 어, 혼자서 막 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 방에서? 한 번도 운지 없어요. 아, 진짜 한 번도 운 적이 없네. 매... 네. 네. 아. 그럼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어떤 거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매운 사탕이랍니다. 아, 이거 먹고 5분 참으면 미션 성공. 아, 정말요? 응. 네. 음, 침흘리도 되는데, 삼키면 어. 안 되고. 삼키면 안 되고. 얼마나 믿기면 삼키면 안돼고 으으으으 하기 얻기. 아, 진짜. 아니, 네, 뭐, 으으으으 하기 없기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자신 있습니까? 자신 네, 있는 사탕인데, 뭐. 사탕, 그니까. 러 뭐, 근데 애기들 사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조시한테 확실히 할게 있는 게, 외국 사람은 뭐 매운 거못 먹는다던데. 아니, 저는 처음엔 못 먹는데, 요즘에는 해불닭도안 먹었다, 아니게 돼버렸어요. 아...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 돼버렸어요, 햇닭 아,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웃음> 네네.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건 뻥구라밖에 없고. 아... 자, 이거 하나 받으세요. 이거요? 네. 아, 이런 거 먹어도 돼요? 뭐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 이건 그래, 응. 오케이. 응. 일단 일단 먹어. 우리 만두는 그래도... 괜찮은데 조쉬는 살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맞아, 맞 이거 하 먹어봅시다, 이거. 면 여, 여, 어, 자르는 거 보니 깨먹어 봤네요. 네. 어. 잘못 자르네요. <웃음> 네, <잘>, 었어요었어요이거 <웃음> <이거>, <웃음> 드세요, 이거 드세요. 아. 내가 봤을 네. 때는 아, 이거 아, 었어요 예. 오케이, 먹읍시다. 네. 살아 땡, 화이팅 네. 음. 음. 이거 맛있네요. 음. 아, 그거 무슨 용돈 줄 알고 먹어요? 위, 위에서 위험한 거는 그거 해주는 거예요? 아 그거 그렇지 위기랑 밝지 아니 아니야 그 위를 크게 가지고 많이 먹게 만드는 음식인데 아 이거요? 아 이게 많이 먹게 만드는 아, 음식이었나? 예. 아, 아 그래요? 새로운 기능을 알았다? 들포스에서? 나는 매운 거는 안 듣기 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 매운 걸안 느끼게 네, 만든 거. 느끼게 만든다고 어, 위에는. 그건 전혀 상관없는 아... 거예요. 어, 매운 거는 그대로 느껴요. 아... 예. 그러면 이게 본래 혓바닥에 바르는 게 아니고 위에다 아... 발라주는 거라서 아... 어,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물 없어도 되겠어요? 아, 근데 너 물을 안 가져왔어요? 물? 에헤 또이 맵방 먹방 도전하러 온 사람이 아, 이제 아, 또물 찾으면 안 되지. 우리는 또 남하고 다르게. 우리 자, 물도 없이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을 한번 들이쉬세요. 어. 후, 후, 후. 또 가세요. 들리쉬세요흡하세요물 먹기 없기. 물 먹기 없기. 해갯거리 여기. 해갯거리 없기. 물기 네. 없기. 물기 없기. 없기. 이런 걸 갖고는 안 맞는 안울어 가장 괜찮겠어? 네.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 위, 안 울어요. 많 운동을 하는가 봐. 네, 위는 위에도... 어떻게 운동을 해? 볶음 만들 때 위한테도 아, 열심히 만들어주는거야? 근육을 네. <웃음> 우와 대단한데 네. 오빠가 다음부터 나도 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어. <웃음> 위 만드는 걸 나중에 위. 한번 가르쳐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먹어볼까요?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스타트 한번 끊어볼게요 네. 요, 요, 요 이거 맞추고 맞췄고요 맞췄고요 자, 자, 자 신규 준비 자, 와 근데 스타트. 아, 잠깐만 근데, 오빠야, 응. 아, 근데, 네. 이 못되게 생기긴, 못되게 생겼다, 입어라. 이어라 악마. 이거, 악마, 악마 아니 이거? 악마 어, 못되게 생겼다. 입어라, 사탕도, 못되게생겼어 발견 같이 야, 어, 어, 약한, 약한 붓을? 뭐, 먹지 말까? 아니, 그래. 포기하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포기하지. 아 포기하지. 포기하지. 저는... 자, 사탕 사주시고. 오케이. 정진 사람 마을에 내기를 떠야지. 진 사람요? 음. 진 사람 내기 어떻게 하고. 친 사람은, 사람은 어떻게 나. 하면 좋을까요? 진사람뭐 할까요? 이야기 해 보세요. 진 사람 서로 잡지말요아 손을 안 잡아서 지금. 잡으면 지금 어. 만지면. 아 진짜 나 밖에 어. 돌았는데 아, 만졌어요? 아 클럽네. 아이스크림 가? 뽑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인제 되네 아이스크림 필요한가? 아이스크림 필요하지. 어이입 음. 안에 이게 거의 다. 음. 아이스크림 필요해? 어 아, 매운 거 같아. 어 진짜? 어 살짝 살짝 지 쓱. <웃음> 냄새가. 아 매운 것 같다 지금. 냄새가 원래 가져 <웃음> 아. 아니 이거 아. 중간에 먹겠다는게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끝나고 나서 이제 시원하게 네. 한번 네. 먹어보겠다 이거지 누나는 5분 참을 수 있어요? 나 이거요? 1 0 0 참을 수 있어요? 50분도 참지 응. 아 마음 도안는데요 50분은 아. 참아야지 5시간 한번 참아볼까? <웃음> 일단 온 부분 10분 참기로 늘릴래? 아니, 아, 네. 아, 일단, 아니 일단 5분만 대결을 해보자 그럼 일단 일단 네. 5분을 한번 해보고 네. 우리또 아니 일단은 안돼한 5분이고 한 10분이지. 아 이게 10분? 네. 아니 아니. 아닌 것같 5분. 우리 그냥 간단하게 가자고 군고들 때 네. 가야지 네. 사람이 네. 그렇게 네. 너무 길게 가는 게 좋은 네. 게 아닐 거 같아. 네. 어. 와이 냄새 맡았더니 갑자기 와이 장난 아닌데 냄새가. 와. 5분 잠기. 짜릿한데. 뒤에서 5분 잠기. 잠기. 5분 참기 네. 아 괜찮아 괜찮아 나할수 있어 아유 뭐나 원칩 챌린지도 했는데 뭐 이것쯤이야 뭐 근데 너무 못되게 생겼다 얘가 내기 빨리 내기 내기 내기. 어떻게 10만원 빵 할까? 내기? 돈으로도 10만원? 10만원씩? 10만원 빵? 10만 10만 원 빵? 10만... 괜찮은 거 같아요 10만원 빵 10만원 빵 하자는데? 아? 10만원 진짜 매운 거같아어 진짜. 이거는 너무 매우니까 삼키면 안 돼요. 삼키면? 어, 보기에 어, 어. 따라서 좀 더러울 수 있어도 침을 응. 뱉어야 돼요. 아, 아. 진짜로요? 네, 삼키면 죽어요. 슬림서에 삼키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뭐 삼킬만 하면 삼키고. 네, 뭐 삼키면 네, 나는, 뭐 그냥. 나는 안 매워서 그냥 삼게요 아, 삼킬래요? 네. 아, 자, 준비됐습니까? 어. 네. 아. 시계 한번 스타트 하시고. 네, 이제 입에 넣을 네. 때부터 네, 스타트, 스타트 할게요. 시작! 응. 어 뭔가. 소는데화소화소화소화소화소화소소화소화소화소화소화소화소화소화소화워화소화소화소화소화소화소화소화아 오케이 okay, 괜찮아 표정을 어. 보니까 별로 안 매운 표정인데 어? 어라 로래 어. 어. 이게 끝까지는 안 들어간다 어. 한번 빨아주세요 그 어. 빨았어 요으으르빨으니까 어. 어? 매워요 투명이 어. 음. 걸릴 수 있으니까 약간 이더 어울릴 요오으 <놀라>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이건 이건 지나갔어요. 안돼 빠세요. 어 어디 꼬로기 옆으로 놓고 있어요. 괜찮아 <놀라> 빠세요 안 돼요. 음. 아 흥. 그. 응. 아 흥. 아말안 하고요. 흥거. 흥거. 음. 어. 어. 어. 어응응응응응응 너 아, 너무 i 성 o l a t i o n 응 어! 어! ん음んん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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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디 가다 오셨어요 지금 어. 아 이게 매운거 잡는다 이러더래 눈이랑 아무것도 이게 <웃음> 아. 힘들다기보다 더러워 아. <웃음> 왜지렇 자꾸 코도 나오고 얼굴에 는을 울지마 고양이네 오 심장이 막 별로 그래 심장이 와 이게 와. 누가 이겼어요? 근데 음. 누가 이긴 거 같아요? 저 화장지 몇장 썼어요 조씨 제가 눈안 울었어요. <웃음> 나 이게 나도 안 울었어요. 그냥 안 울었는데 어, 안 눈물이 울었는데. 눈물이 그냥 나. 건물이랑 아, 매워서 온게 아니고 슬퍼서 울었다. 에이. 슬퍼서 아, 울었다. 지금 엄마 아빠 보고싶어서 엄마 아빠가 보고 갑자기 사탕을 먹다가 엄마 아빠가 보고싶어서 마음이 보고 아파서 와, 아. 아. 아. 이게 누가 이긴거 같아요? 이게 일단은 엄마 아. 할머니가 이긴. 어 누가 이긴거 같아요? 할머니 안돼요. 편밥 한줄알았좋아요 아. 근데 이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안 매워보이는데? 이거 매운거 아니에요 한번 나고 있어 안 매웠어요 이거 안 매워 아무 있잖아 코로나 마인면 먹겠는데 우리 일단 <웃음> 이거 하나 먹고 <웃음> 어우. 리 우리 마누라는 원래 매운 거잘 먹는다치더라도 조시 대단하네. 저 이제 매운 거안 느껴요. 친구들이 <웃음> 어. 아 너는 매운 거안 느끼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웃음> 진짜 왜안 우주도 안 돼. 어, 들리는 말에의하면 원칩 실린저 보고 똥구멍이 불러가지고 이틀 동안 알았다는 소리가 있던데. <웃음> 아니, 아니. 그건 사실 아니. 아, 사실 아니야? 사실 아니. 음. 왜 누워있었을까? 네. 그냥. 그동안? 그냥, 마음이 아파어 그때도 마음이 아팠어. 아, 마음이 아파어 그때도. 모두가 네. 아픈 거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파어 아, 속이 아팠던 저, 게, 그 마음이 그냥 아팠던 거네. 저 마음이 너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음. <웃음> <개들> 어, <탔어>? 개조쳤어? <웃음> 그런 거 아니고, 너무. 음. 우즈베에는 매운 음식이 있어요? 네이 정도 매운 음식이 어, 카르보불닭 정도는 너무 못 먹을 것 같아요 사람들 카르보불닭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카르부나라 아. 불닭도 못 먹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응.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죠? 힘든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러면 응. 우즈크 사람들은 한국 김치 먹을 수 있어요? 네 한국 김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에 그러면은 신라면 정도는 신라면 정도네그그 그 정도는 못 먹을 것같아못 먹어요. 아니, 너무 매울 게 먹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아그렇구나말 네. 못해. 아, <웃음> 아니 왜왜왜 왜? 아, 지금 혀에 부어버린 거다. 아 매워서 그런 게 아니고 혀가 부어 아, 아, 아, 갑자기 또. 한번 그냥 적다고 이야기하고 가서 물을 먹지. <웃음> 어 적다고 이야기하고 물을 먹어야 돼. <웃음> 입이 매운 거 아니고 뜨거워요. 음. 완 부어버리는 것 같은 거 어. 보은 것 같은데. <웃음> 지금 입이 네, 지금 부, 네. 부었어 지금. 진짜 부은 거 아니에요? 내가 <웃음> <웃음> 내 눈을 지금 부었다고도. 부어. <웃음> 입이 빨갛게 커졌어. 나 입이 빨갛게 커졌다. 근데 더 커져버리면 음. 모텍스 모틱, 하는 거랑 비슷 카메라만 봐주시는 거예요. 예쁜 입. 아. 진짜. 입이 지금 입이 모텍스. 보텍스인거 같 보톡스보톡스 <웃음> 맞아요 보텍스 루즈 발란거 같은데 와... 여기가 여기가 막따고 맞아요 막따고 어. 이거 음. 성패를 못 짓잖아 내 입방 뜨는데 아니 네. 내가 안 울었잖아 아 음. 나 지금 눈물 콧물 안 했잖아요. 아, 영상에서 보시면 영상에서 누가 봐도 어. 누가 봐도 나는 눈물도 안 흘렸고 콧물도 어. 안 흘렸어요. 저는 슬프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나는 우리 엄마가 예뻐 있어서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내게 졌어요. 그치? 내가. 아니 아니 제가. 아니 그러면, 그러면 댓글에 누가 이겼는지를 써달라. 그, 어. 그걸로 결정합시다. 네. 그걸로 결정합시다. 누가 그러면 이겼는지 그러면 그때 누가 이겼다고 하면 그때 만약에 누나가 이기면 내게 계좌번호로 넣어주고 10만원 어 내가 내가 조시가 이겼다 그러면 내가 조시 계좌로 네, 바로 10만원 쏴주지 네, 네. 뭘, 좋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거 좋은 거 같아요 좋은 아, 아이디어인 거 네. 같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판정을 내주십시오 네 좋았어 <웃음> 누나 이거 응. 씹었는데 아무것도 안 아니, 잃어서 어. 이거 그냥 씹어서 먹고 어. 그런 걸로 제거하면 어떨까요 영상 시키면 어디로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잘어안 아파요? 괜찮아요? 진짜 어, 나이트 괜찮아. 끝났어? 진짜요? 어, 나는, 야, 입거 봐라. 시입 어, 지금 뚝다 장난 지금 장난이에요. 입이 어나와버렸 진짜, 진짜, 울려고 가는데. 조나드도 그 해버렸어, 지금. 어떡하겠네. 너무. 리가 됐다. 어, 매워요. 조금 더 분발해서 음. 와. 음, 다음에. 아, 그래요? 음, 좀더 군발 하자 우리. 음. 별로 안 매워 보이던데 둘이서 한 번만, 아, 네. 한 번씩만 아, 이겨봐봐. 처음에는 안 매워. 요 조금 어. 있다. 조금 있다가. 어. 조금 있다가. 어. 조금 있다가. 어. 오빠, 조금만. 나도 한번만, 처음에는 해피향이. 음, 어떡해. 네. 이 캡슐 네. 빨아먹은 느낌인데. 아. 처음에는 조금. 처음에는 아무것도 우와, 아닌 뭐, 것같데 아, 누나, 같은데. 이거 어떻게 견뎠어? 어. 와, 한국에서 와서 살기 힘들겠다. <웃음> 고생 많아, 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웃음> 네. <웃음> 아니, 나 아까 찍으면서 보니까, 둘다안 매워하는 것 같다고 장난치는 것같아서 어. <웃음> 어떨까? 제가 매운 거 시작하는 거 지금, 1년? 1년? 1년도? 1년도 안 됐어요. 8개월? 8개월? 8개월? <웃음> 진짜 8개월 즐겨야 되는 데 됐어요. <웃음> 조금 더 먹으면, 누나는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아. 근데, 입이 오리가 돼가고 있어. 점점 <웃음> 점점. <동농장. 웃음> 점점 어? 꺼지고. 도날드하고 똑같은데가네 지금. 점점. 어. 와. 어이구로부터 입이 꺼져버렸어. <웃음> 맥도날드 이거 저도날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가자 가자. <웃음> 진짜 없지. <웃음> 어 가자 가자. 음.